오늘은 순천 토박이가 알려주는 순천 맛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가, 어떤 분이세요? 선지가 저요. 이게 내장탕이에요? 아 내장탕. 한고보시면서 <웃음> 드세요. 네. 네. 선지국.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순천의 기본 반찬 세팅입니다. 오 오. 이렇게 밥을 푸고 누룽지 만들죠. 아, 알려줘야지 오시는 분들이 알아야지 나어야 진짜 농담 많았고 맛이 똑같은데 한번 먹어봐봐 똑같지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은데 진국이요. 어... 맞게 맞게 맞게 여기 선지는 비린내가 없어서 좋아요 순천에 근데 선지국집 여기밖에 없지? 차용 저희가 찾아본 맛집 중에 얘가 최고였다 그럼 뭐라고 비교해야되지? 새장국 업그레이드 버전? 응. 응. 약간 새장국에 와사비 넣는 느낌 이거 음. 감가줘서 음. 여기를 음. 어야지눈딱 감고 그냥 향 하나 포기하나 생각하고 참 <웃음> 몇 시에 끝나지? 이거 다 팔면 끝내잖아 예. 그때 우리 6시만 어. 왔었을 때 끝났지 재료가 소지지? 음 재료 소진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와야 돼금사겠 그래요? 만5 0분사 된다 국물이 근데 진하긴 해, 그지그 거품도 없고 여기 <웃음> 맛있어 10선비 2선비냐? 안녕 우리 단면한테 <웃음> 필요하자 그래? 영상 찍고 있어 어, 다녀와 후벤타임도 <웃음> <웃음> <오면> 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워낙 먹는 속도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친구들도 항상 밥 먹고 먼저 담배 피고 약간 그런 룩입니다. 그렇게 한강까지는 아닌데 음, 지도 되게 달고 고소해요 이런 누룽지 말고 그 딱딱한 누룽지 있잖아요 그거는 순천에서는 깜밥이라고 부릅니다 깜밥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커피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더라도 꼭이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고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50분 저는 내가 맨날 먹던 걸로요? 미 맨날 먹던거? 어 아포카토? 아포카토 생강차 생강차 아포카토? 생강차, 생강차 아포카토 생강차. 아포카토 저요 고급져가지고 저는 맨날 아포카토만 음. 먹습니다 다다 부었어 다, 도브, 다 부어져서 오더라 어, 보여져서 오더라 자. 마카롱 이야, 응. 너도 애니팡 하고 있 냐？아, 응. <웃음> <웃음> 저 놈의 식 기들 밥먹고 담배 피고 커피 마 시고 담배 피고 아직 마 시고 있 는데 이거. 비흡연자는 서럽다 <웃음> 전라도 그 유명한 거그 3대장 그거 뭐냐 벌교에서 싸움 자랑하지 말고 여수인가? 돈 자랑이? 어, 여수.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순천에서 인물 얼굴, 얼굴?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다왜이러냐 <웃음> 오늘 저녁은 또 어떤 순천 맛집을 갈지 어. 안녕하십니까 아, <웃음> 안녕하세요까 아. <웃음> 이거 이름 뭐라고? 히비스커스 애플티요.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애플티, 애플티. 은은한 히비스커스 향과 그 사과의 잼에 딱그 달달한 거 좋아. 난 체리 맛 나는데. 체리요? 응. 사과인데요. 밥 먹기 전에 워밍업으로 볼링이랑 골프 치러 간대요. 잡혀왔습니다. 순천은 이렇게 생겼어요 폴링이랑 골프장 자, 이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전라도 처럼 생겼죠? 어까 전라도요 오케이 어, 다 기다리고 있는 건가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30분 이상 생각하셔야 될거같아 봤죠? 순천도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폴링장 아 이런 마치 왔는데 문을 닫았네요 너무 늦게 왔다 어. 홈브레드를 기점으로 하는 거잖아 홈브레드 기점으로 여쪽 라인하고 여쪽 라인이 약간 조금 젊은 층 네. 어, 수산시장 사거리부터 이제 저기 거기 아저씨들 30대 40대 아저씨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우리 나이 또래 이제 30대 초반이 되면 시끄러운 데서 술을 안 먹을라 그래요 음. 좀 조용하고 안주가 좀 든든해야 음. 좀 술을 먹겠죠 여긴 연양동, 중앙동, 조례동 그 세개 말고는 알 필요 없어 아, 그렇지 그거면 끝입니다 순천은 조리동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나와요 술집이 골목 술집이라고 음. 이 기본 안주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서울이나 경상도 사람들 보시면 놀러 오시면 와이 돈의 기본 안주가 이렇게나 나온다고 하고 놀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레트로 아. 느낌 아 우리 옛날 뭐 학창시절 철판도 있고 어. LP판 어뭐 그런거 붙여져 있고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술집을 가는 건데 그렇죠. 밥도 맛있다. 그렇죠. 반주집. 음. 들어가 보죠 오케이. 이게 술집 맞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는 수삼이랑 이제 해품탕이죠? 어, 세진아 <웃음> 원래 미용하는 사람인데. 아 진짜? <웃음> 남자들이지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오붓하게. 네. <웃음> 오붓하게. <웃음> 입세준. <웃음> 전라도 소주. 아 어, 전라도 소주. <웃음> 네. 잡아주세요. 네. 장치. 네. 네. 잘 나오네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이나우라 쏘라. 라 쏘라. 쏘라. 쏘아 쏘라. 쏘라. 쏘라. 쏘밥 쏘라. 쏘해쏘리 가만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그치라고 써놔 주저고 고주한마원이면 이거 다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뭐더달 어. 필요해 내 반에 필요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니까 네. 배고프면 더 먹어도 돼배고 아, 이게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차스를한두병 먹는 사람은 입새주 한병 먹으면 취할 거예요 아. 엄청 독하지. 응. 전라도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입세주만 드세요. 이게 술을 잘 먹는 사람도 입세주 먹으면 부모님 못 알아본다고. 응. 진짜 센 거야. 붙으면 대박인데 잠깐만. 어, 어. 안 붙네. 안 붙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미녀 사장님 이 해주신 주사. <웃음> 어, 쭈꾸미가 아니라 낙지인데? 음, 음. 맛은 어떤가요? 전라도 음식이. 단짠, 단짠. 딱그 음. 밥도둑. 고뱅이 음. 음. 아. 아. 무침에 삼겹살이나 쭈꾸미 그냥 볶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같아술안 음. 먹을 수가 없어안 먹을 수는 있지. 왜? 그냥 안 먹을 수는 야, 이걸 보고 술안 먹는데. 봐봐, 손가을내니이제가 손을 주니까, 야. 손을... 아, 입세즈 아, 하다 아우. 집착하다 가져다 먹어야지. 아, 네. 입세즈 좋아요. 야손좀손손손 뭐야 갑자기 왜왜거 영상 찍어야 돼 근데 이거 이거 영상 찍어 뭐야 갑자기 너너나미 척해 어, 영상 찍어야 돼요 하 <웃음> 알바 같겠는데 컵기 뚫어주는 사장 봤어? 너 생생님은 좀근디하하이로따먹어 아, <웃음> <동네 이렇게 웃음> 네. 이게 겸상도술 오, 오케이 좋은데이 오케이 okay. 밥한 고기 다 비우고 반찬 다 비우고 소주 세병다 비우고 어, 서울보다는 확실히 가성비도 좋고 맛 퀄리티도 좋았고 그러니까 전라도 오는 이유는 딱,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웃음> 먹을 거밥 먹으러 오는 곳 근데 여기는 음식점도 아니고 그냥 술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니까 한번 순천 오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최고지 자 오늘 고생하신 우리 청친구방사함님놀랍셨습니다점주습니다 예. 그럼 이만. 바이나는 잘하고 내버마는 잘하고 있는 거. 는 잘하고 있는 거. 우리 엄마안녕요안녕히세세요 안녕하세요. 요 <웃음> 진짜 처음 쓰는다 <쓰잖아. 웃음> 우리 10년만에 처음 만난 친구들 이렇게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웃음> 잘 먹었다 잘 가라 <웃음> 잘 가라 야,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웃음> 그래도 예의 없게 <웃음> 또... 야, 야 우리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웃음> 엄마 이 안녕하세요 안녕 가자 어 뭐야 가야 아, 회장님 어잘가문 닫아도 되겠습니다 잘, 가. 잘, 잘 가고 보여? 그래 목록아